대박 이거 봐봐 엄청 크다 다음은 연어 나... 와 이거 연어 샐러드 해먹으면 제일 맛있겠다 납곱새 음, 나... 훈제 연어 안에 연어가 가득 차 있어요 바로 옆에는 곱창장도 트럭스 샐러드도 있고 이거 하나 셀까음 맛있겠다 맛자 없자 꼬막이 엄청 많아 아보카도 샐러드 파프리제도 있고 어 이거 나 치킨커리가 진짜 맛있다고 추천받았는데 어, 신기한 치킨커리 어. 파스타도 있어 라자냐 이런 거는 그냥 오븐에 돌려먹으면 되나봐 이런 것도 맛있겠다, 멋있는 거. 그치. 이렇게 두 팩이 들어있는데, 6,200원 밖에 안 해. 맛있겠다. 닭가슴살 샐러드. 리코터 치즈도 안에 많이 들어있나봐. 음. 와, 연어 엄청 많아. 트레이더스에서 연어 샐러드 샀던 것보다 훨씬 더 묻지 마라. 그 사시미 콤보도 있어. 이런 것도 괜찮 얼마 얼마니까 괜찮다. 어? 그쪽에는 해도 있고 작업 세트. 이런 것도. 저기 안에서는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음, 이런 거 완전 엄청 옛날 스타일 케이크. 티라미수. 에그타르트 맛있겠다 유스키 어니언 베이글 와 크랜베리 머핀 프렌치 토스트 머핀. 음, 초코 머핀. 이거 봐, 이거는 8,400원. 블루베이 머핀. 아, 비프 스테이크 퍼펀다. 음. 와, 크클립 음. 2만원. 로티쉐리 치킨 6,400원 근데 진짜 크다 제 손이 이만한데요 엄청 크죠 치킨 미니언 치즈 패스트리 아, 이것도 맛있겠다 마들렌드 있어 이런 건 케이크 3피스 짜리인데 이렇게 파티용이나 손님 터재을때 좋을 것 같아요 딸기 트라이 맛있겠다 이는 완전 숟가락으로 파먹 터먹, 터먹해야 돼요 음, 트플 치즈 타르트 얘는 조금 비싼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치즈 타르트 치고는 일반 카페에서 사먹어도 한 5,6천 원대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정류 코너 갈비살 갈비살 구워 먹을까? 오늘 살찐살도 이렇게 팔아. 테라로서 이걸로. 스타벅스도 있긴 한데, 세스. 이식 크림떡 이거 요즘에 엄청 핫하다던데 1 4 4 9 0원 휴지케이크 토르 맛있겠다 이거? 낱개 음. 포장 데이서도 좋겠다 이거 하나 살까? 음. 아! MCT 오일! 그 길이 아니다. 유리방이 아니야? 응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